그리고선 the, the day of the project finally came 마침내 그 프로젝트의 날이 돌아왔어요 그 프로젝트, the project manager 주어져 had the s m e t at the mid-side at 9am 요거 서술형입니다 네, 우리가 만나도록 했다 시켰다 이런 사역동사 잖아요 동사 원형이 목적 보로 오는 그런 상황. 사역동사 메이크 해블렛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하기 했다고요? 예, 오전 9시에 그 그림 그리는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투밋 도안 됩니다. 미팅 안 되고요. 예, 벽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 요그 상태에 있다는 전체는 인을 쓰고 아주 풀, 열악한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이렇게 잘네 There were strange writings and drawings. 자 복수잖아요 이상한 글씨와 음.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곳은 had old p o s t e r 네, 예, 아주 낡은 포스터가 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네 Under 이겠죠 We removed 제거해야죠. 일단 포스터를 먼저 제거했고. 페인티드 그 위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근데 뭐 위에 네, 그낙서와 그림 위에 하얀 페인트로. 이 부분은 뭐 그다 어려운 건 없는데 뭐냐면 이 앤드로 연결된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위무브라는 동사와 페인티드라는 동사를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죠. 시나 형태가 맞춰 맞아야 됩니다. 예, 또 매니저는 우리를 역시 페인트 그리게 했어요. 동사 원형이죠. 어느 거든지 그래서 레슬 썼어. 허락을 했다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그림이라도 그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대신 아,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로 anything이고요. 그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decide to paint. decide 는 두죠. 그리기로 결정했어. 예,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귀여운 것. 귀여운 것은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리, 귀여운이란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왜? 이런 t h i n g any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거는 뒤로 가요. 그래서 something hot,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귀여운 것을 그리기 시작해 아, 그리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벽이 바로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죠. 있다란 소리. 여기는 because 되고 because 안되고 절이기 때문이에요.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because divided into 이거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그림을 아무거나 그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귀여운 걸 그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divided into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동사 divided고요. divided 그 다음 맞춰서 과거형 과거형 b e g n 이 나왔어요. b e g n 은 페인팅도 되고 투 페인트도 되는 거다 알죠? 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그룹이야? 민수하고 지원이랑 같은 그룹에 있었어요. I chose my spot and started to paint my favorite movie character.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아니, 영화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여기도 choose라는 동사와 started라는 동사 두 개를 이어붙이고 있네요. and로 썰티드 역시 비겐과 마찬가지로 페인팅도 되고 투 페인트도 됩니다. 민수는 뭘그렸어 나는 영화 캐릭터 그렸고 민수는 꽃들 그렸고 지원이는 뒤에 배경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어떤 분업을 했는데 뭔가 들어 순서나 업법 잘 받읍시다.